연희대학교 응원단, 테이합니다 응원단? 잘 부탁드립니다, 선배님. 그냥 좋아서. 나그 사람 좋아해. 나 응원단 지원 동기가 뭔지 알아? 너. 경지사랑, 사람, 나라사람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. 어떻게 선택할 거냐고. 응. 열심히 하자. 화이팅! 전열, 그런 게 있어요, 진짜. Cheer Up! Every Tuesday and Wednesday, only on one.